오게 됐습니다. <웃음> 얼떨결에 미연이와 함께 여기 일본 일본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거니시도 <웃음> 새끼. 노모 새끼. 시노모 새끼. 시노모 새끼. <웃음> 여행을 간다 해서 왔는데 지금 사실 배가 무서워서 안 탔는데요. 여기 파랑 여행사 이 배가 2박 3일만에 이렇게 10명, 20명 모일 수 있을까요? <웃음> 네, 여행사나 아, 재밀까봐요. <웃음> 92명이요? 네. 아... 네.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아, 맨 처음에는 어. 약간 미달이었는데, 네. 아우, 우리 여행사 체리까? 네. <웃음> 조용히 나가다가 끝판에 <끝판왕이려면> 이면안 됩니다. 손실어. <웃음> 손실어? 네, 네 미모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 나오셨습니까? 해 주는데 근데 저희 장님 파란 여행사 네. 가 너무 감사합니다. 손녀, 너무 광고하고 <웃음> 있는데 아이크린나 부자되는 날 이게 미남자가 가이드해 아, 줍니다. 이건 뭡니까? 얘, 뭐죠? <웃음> 동영상인가요? 네. 네. 네. 지금 라이브 라이브예요. 오, 라이브. 오, 크다나 네. 아, 라이브 측실이 아니야. 어떡하지? 표정이 <웃음> 관리가 되는데. 네. 아, 예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네. 다음에는 이 파란 잘모시겠 여기 여기 지금 너무나 껌껌해서 제가 좀 들어가 예, 네. 빨리 아, 예. <웃음> 출연, <웃음> 출연 <새끼야>. 출연 <웃음> 많니다 오늘 출연 <웃음> 없어요. 많다. 네. 오늘 어, 출연 없어요. 네. 출출연없다없다고 네? 네. 맨날 없다고 없다고 <웃음> 그래요. 기 <웃음> 네? 2박, 2박 3일 3일 네? 2박 3일 같이 살아볼까? 네. 2박 3일 같이 살아볼까? 팀입니다. 네. 잘, 잘 오셨습니다. 네. 아니, 이번에 <웃음> 그,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하고, 일본 여행이라는 미명 아래 배에서 잠을 너무나 많이 잔것 같아서, 저도 첫, 첫 경험이에요.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. 좋았는지 나빴는지, 배만 타다 왔다라든지, 일본인지 어딘지 모르겠다라든지. 말씀드리겠어요? <웃음>